7일차 아는 만큼 기대한다 오늘의 묵상구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문 8장 17절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제1권 서문에 소개되어서 세간에 회자된 그러한 문구죠 그런데 이 글의 출처는 조선시대 서화수장가였던 이 김완국의 화첩 성롱화원의 당대의 문장가 유한준이 쓴 발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다릅니다. 알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보게 되며 볼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나니 이것은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실 사랑하면 알게 되든지 알면 사랑하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두 경우 모두 상대는 더 이상 이전에 스쳐 지나던 존재가 아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대상 또는 내 인생에 절대적인 역량을 주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의 만남을 더 기대하고 그 대상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 결과 더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예수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 깊어집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배의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함없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만물의 주관자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데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멸시 천대 받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동행하셔서 세계 최고의 카운셀러로서매 순간 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인생의 키를 조율해 주시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압도적인 복음의 신비, 완전하신 신의 성품 그리고 풍성하신 하늘의 은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삼위 하나님과의 이 신비로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매일 망각하며 삽니다. 매주 예수님을 모독하며 교회에 나오고요. 성령님을 무시하며 마음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천 년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통렬하게 대원합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 표준 3번역 적용질문 언제부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는지 돌아보자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돌아보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신구약의 두 본문 모두 그 의미는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만나면는 법칙이 있습니다 전심은 전심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때 자신의 일부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가셨어도 되는데 그렇게 떠들썩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를 당하고 쇠갈고리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지 않으셨어도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심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과도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쪽짜리 관심을 갖고 한번 만나볼까 한번 들어볼까 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과연 그분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성전 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구도자들도 은혜로 만나 주시는 것이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전 뜰의 만남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지성소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지성소의 만남은 전심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전심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의 지성, 감정, 의지의 전인격적인 촉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보다 하나님께서 더이 지성소의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애타게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가서에 잘 나타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낭떨어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2장 13절에서 15절 아가서는 외형상으로는 여인에 대한 황홀한 사랑 고백이지만 그은유적인 의미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교회 또는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의 관계를 시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가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에 못 잊어 찾고 또 찾는 간절한 모습도 보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알아서 3장 1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전심을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찾고 찾으면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기왕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과도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본심, 그 마음의 깊은 뜻, 복음의 정수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과의 열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만나면 됐지 귀찮게 왜 자꾸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만남은 처음에는 좋다가도 자꾸 만나면 실증이날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예수님과의 만나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어제까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다고 해도 오늘 또 새롭게 받을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은혜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또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은 앞으로 알아갈 하나님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분적인 것입니다. 빌 게이더가 작곡한 주내 맘에 오신 후의 후렴 가사처럼 하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모두 해여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시간, 물질, 욕심, 정욕, 아집, 간지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데 방해거리로 여기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같이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 위해 내가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